끼를 치는지 아닌지 <웃음> 여전히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나이는누군가의 어? 영상을 봤다? 어우 짜릿한데 왜요 왜 스탑 올드 이 개감동으로 와이파이 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지금 아 쉬했어. 취했다니요. 아닙니다. <웃음> 자, 이렇게 1부가 끝나고 2주. 아, 2주? 어, 나도 취했나? <웃음> <웃음> 2부 음주가무 팬미팅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술잔을 한번 채워보고 재밌게 한번 더 2부를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부 콘텐츠는요 여자랄 콘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여정이를 얼마나 아는지 그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뺑기를 치는지 아닌지 어,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 머시기 저식인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각자 준비를 하신 구호를 먼저 외치신 후에 정답을 말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맞추신 분에게. 제가 호퍼를. 음? 이 음? 아니라 음. 상품을 상품을. 어왜 부끄러워하지? 아 상품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기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셋 여정! <웃음> 첫 번째 문제 여정이의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나이는? 재성 스무 살. 땡 현지 열여덟 살. 땡 정은. 저는... 17살.. 오. 땡! 됐지! 19! 딩동랑! 제가 어렸을 때 원더걸스 팬이었거든요 디카를 세워두고 텔미를 존나게 췄어요 텔미를 존나게 그냥 미친 듯이 췄고 그랬었는데 언니가 그걸 친구들이랑 돌려봤더라고요 그 뒤로 약간 누군가 내 영상을 봤다에 대한 수치심이 아니라 어? 누군가 내 영상을 봤다? 어우.. 짜릿한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키가 짜르르 흐르는 걸 음, 느껴가지고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 유튜브 채널이 과연 음. 여떠여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정! 어. 네, 말해주시죠. 여정을 떠난 여정. 정답입니다. 음, 이건 이건 눈치 게임이었다, 솔직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영상 중에 극한직업 상담사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콘텐츠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저씨의 집에서 고장 난 물건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첫 번째 세탁기 두 번째 TV 세 번째 컴퓨터 네 번째 냉장고 네번 3번. 3번, 컴퓨터. 번냉퓨터네번 4번. 4번, 냉장고 번 냉장고 네번 냉장고 네 TV 장고네번 아저씨는 TV가 고장나서 개빡쳤습니다. <웃음> 상담원 선녀 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TV가 안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고객님, TV가 갑자기 안 나와서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정 한끼라는 컨텐츠에서 여정이가 직접 손수 해먹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원 시래기 된장고 그러고 뭐? 오, 밥이랑... <웃음> 많긴 했죠? 아 애매한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일단 거의 다 왔는데 일단 땡! 아 아쉬운데 돼지가 아니고요 돼지 아니고... 아 정말... 수불고기... 네 그리고요? 된장국 띠띠띠 띵띵 된장국 편지! <웃음> <웃음> 수불고기랑 얼갈이배추 된장국 정답입니다 와잡을다 내주셨어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혼밥친구 바라밥에서 제일 첫 번째로 먹었던 음식은? 해지, 빰. 김치? 아 아니, 말 빠른, 저기... <웃음> <웃음> 말 빠른, 말 빠른. 어, 해지, 해지, 해지. 김치볶음밥? 뱅. 어, 존나 큰 뚜껑에다가 그냥. 그래 비빔밥. 비빔밥. 에라이저가관식으로준비해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죠 <웃음> 아, 객관식이구나. 아, 미안해. 첫 번째, 석봉 토스트. 두 번째, 햇반 사골 곰국 곰탕. 세 번째, 짬짜면. 네 번째, PC방 왕뚜껑. 왠지, PC방. 정답. <웃음> <웃음> 여정이의 퍼스널 컬러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열, 쿨, 여름 쿨. 땡! 죄송합니다. <웃음> 공무 <웃음> 어떻하셨죠? 여정이 입었어요. 진짜 조용해야겠다. 등산 아, 브이로그 컨텐츠에서 여정이가 입은 바지의 브랜드는? 재성 레드페이스. 땡! 헤지 엄브로 냉. 네. 아. 아. 됐어. 아. 아. 됐어. 아. 아. 멋있다. 아. 나이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이 혜지 어. 카파 딩동댕 어. 어, 이걸 알아듣네 <웃음> 부산여행 콘텐츠에서 여정이가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가지고 먹지 못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장어 뭐더라? 장어인가 딩동댕 장어 최근에 올린 압구정 브이로그 콘텐츠에서 여정이가 출연한 영화의 제목은? 혜지 윤신애가 사라졌다 와우 <웃음> 딩동댕 <웃음> 윤신혜가 자라졌니다아 이거는 저한테 실제로 DM이 왔어요. 인스타 DM으로 혹시 주인공의 친구 BJ 역할, 동료 BJ 역할이 필요한데 혹시 뭐 이렇게 좀 미팅을 해보실 의향이 있냐 이러셔, 이러셔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사실 이 직업에 대한 선입견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어서 제가 미팅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감독님께서 주인공 이미지를 만들 때 저를 많이 참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커플 생활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그런, 그런, 그런 이미지여서 저를 되게 많이 참고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래, 뭐 어떤 감정을 겪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그뭐 이렇게 좀 미팅을 하고 이렇게 알려주다가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정말 다 적은 단역인데 너무 행복했어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정이의 MBTI는 무엇일까요? ENTP. <목소리> 사랑인가요? <웃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여정이의 여정이의 어머님 발 사이즈는 무엇일까요? 연우 250땡240땡235 네. 네. 딩동댕 장모님 보러 갈까? <웃음> <웃음> 장모님 보러 가? 여자랄 콘테스트를 마쳤는데요 과연 1등은 누굴까요? 누구두두두두 누굴까요? 한 지두치 세치 세치 동치씨입니다좀 <웃음> 아 이따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끝내면 아쉽잖아요? 두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앞서 했던 게임은 뭐 내가 솔직히 뭐 아무리 여정이를 좋아해도 못본건 놓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공평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언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여정이가 취했나 봐요. 제가 다시 한번 게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행하는 밈을 여정이가 영어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걸 한국어로 맞추면 성공!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헤이 브로! r o Hey bro, What I doing? What? Where, w h is g o i n 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정답! 와 o 와우! 와 w 와우! h a t the f u c k man? What the f u c k t e 와우 좋다! 와우, 빙빙빙! It's good. Good, good, yeah, bam. yeah. <웃음> bam, bam. Okay, okay, yeah. You good? <웃음> 아, 너 못해? Oh, ding dong dong.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웃음> 아유, <제가> 확인. Oh, so good. Oh, anyway, so good. Ah, 아, so good. 해지. <웃음> 오히려 좋아. 와우. Wow. Oh. <웃음> 예. 이거 진짜... 와 정답, 정답 퀘스천 인터스... 뭐, 뭐... 뭐... 이런 단어가 있네? 아, 지 질문 지적 감사합니다! 딩동댕! 음! 아, 이거는 좀... 음, 딜리셔스! 스위트 버테로! 혜 고구마 호박 어. 아그 풀문장 연기 엄마가 터퍼어음 딜리셔스 스윗 포테이토 너무 음 맛있다 고구마 호박 딩동댕 아, 여러분 이게 맞아요. 좋습 <웃음>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아영어테스트럽네 스탑! 오어 다이! 다 그만해. 일어나가다 죽어. 오 정답. 정답. <웃음> 맞았어. 맞았어. 술 한잔하고 하자 얘들아 어, 네. 아좋아 좋아. 응? 나는 근데 솔직히 나를 처음 옛날부터 봤다는 친구들도 있었긴 했지만 이 사람이 나를 언제부터 알았지라고 의문이 드는 친구들도 뽑았었거든 여러가지 친구들의 유형을 뽑았었어 다양하게 일부러 근데 나를 맞추는 퀴즈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다 맞출 줄은 솔직히 진짜 너무 예상을 외워가지고 내가 지금 티를 안 내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속으로 개울고 있어 대감동 어, 이러고 나를 뭐 그냥 보고 넘기는 친구들 아 이렇게 재밌네 선율이랑 뭐 그냥 그렇지 이렇게 넘기는 친구들 있는 반면에 엥? 얘가 팬미팅을 한다고? 당장 지원해야 되고 지원해서 막 사연 쓰고 하는 이 과정에 솔직히 난 귀찮거든 근데 이렇게 기... 사연을 적어서 여기까지 먼 길을 와줬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거 진짜 빈말 아니다? 너무 고마워 눈하나 하나 맞춘다 리얼로 내가 너네들한테 준비한 선물이 들 있는데 이게 너네한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어. 네, 이제. 한동식, 이제 정훈TV. 어, 10. <웃음> <TV. 웃음> 다음. 재성TV. 네, 감사합니다. 나 편지도 썼음. <웃음> 아, 이거 길진 않아.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 연호TV. 현지. 그리고 해진. <웃음> 1등은. 와플 메이커야. 와. 사실 내가 갖고 싶던 건데 너 가져. 너 해? 너 해? 감사합니다. 어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가질게. 해지. <웃음> <웃음> 부럽다. 좋겠다 아 그리고 내가 진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감성이 있잖아 너네도 알다시피 우왕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네도 좋아할지 응. 모르겠지만 뭐, 여정감성 어, 어 맞아 맞아 약간 여정감성인데 어, 여정 첫 번째는 브라우니 열쇠 다이어리 본인만의 그 일기를 영국가고. 적을 수 있는 거어 맞아 맞아 그 옛날에 유행했던 거 이거고 아 이거는 우리가 좀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다섯 명을 맞춰서 준비를 했어. 반지 세 어, 개에다가 팔찌. 어, 어. 우와. 팔찌. 이 <웃음> 꽃보다 남자 다이어리랑 <웃음> 나만의 완소 다이어리, 막 이런 거. <웃음> 이 캐릭터 하 <다 웃음> 사. 지우 선배, 지우 선배. 지우 선배야,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벌칙 아니야, 얘들아. 벌칙 아니야. <웃음> 아, <웃음> 선물이야. 전이 완소 다이어리야. 와우,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안감사합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어떻게든 잘 써, 그 표지를 뜯어서라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2차 가야 되는 거 맞지? 네. 약속해, 그렇죠. 다 같이 좀 모아. <웃음> 반지 킹받네 <웃음> 아, 짜증나네. 다음에 내가 불러도 와줄 수 있어? 네, 완전히. 오케이, 완전히. 오케이. 그럼 우리 2차 갈까? 이차 가, 안 가. 좋아요! 오. Oh my God, e 좋아하는 여정나도 보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봤는데 좋은 친구들 사귄 거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이런 또 팬미팅 있으면 무조건 또 참가하고 싶어요. 여정나 저 앞으로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뒤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여정나 사랑합니다. 어, 여정님 되게 제가 표현은 못했지만 진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챙겨봤고. 항상 영상으로는 아마 되게 많은 힘을 얻고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편한 친구같이 그렇게 항상 옆에서 응원하는 팬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지금처럼 밝은 모습 잃지 않고 이콩콩물이랑 같이 행복한 영상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한 7년 전쯤에 홍대에 갔었을 때 언니를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아직까지도 너무 생생하고 약간 좋게 남아 있습니다. 언니랑 웃음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인사만 해도 저는 너무 웃기고 엄마이가애불바에만 들어도 전 너무 웃겨요. <웃음> 어 이거 좀미끄러운네어 <웃음> 일단 그 많고 많은 사연들 중에서 저를 선정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또 행복한 기억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제가 줄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줄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목욕 시키는 것도 봤고 같이 노는 것도 봤고 그냥 줄이랑 같이 그런 롤 플레이 찍는 것도 봤는데 줄이랑 호두랑 초코랑 다음에 한번 산책을 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이제 그때 바라밥을 그때 찍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친구가 없어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그거에서 조금 더 제일 기억에 남기도 하고 네, 그런 게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좀, 좀, 거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었다가 점점 제가 취한 것도 있지만 아는 친한 언니, 동네 언니를 같이 있는 기분이어서 많이 좋았어요. 제가 원래 처음 그 뵀을 때도 너무 좋아가지고 감정이북박쳐서 울기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힘들 때 제일 도움이 된 분이여가지고 좀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어... 저한테 제일 힘이 됐던 분이여가지고 너무 그렇게 항상 꾸준히 힘드신데도 영상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 뭐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진짜...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진짜 너무 좋아해주는 사람을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실제로 만나니까 뭐라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고맙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복잡한데 그 좋은 복잡함입니다 에이 그 내가 뭐 그렇게 뭐 잘난 사람은 맞는데 잘난 사람은 맞는데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뭐 너네가 항상 나를 어얘좀 재밌는데? 얘좀 좋아할만한데? 할만큼 열심히 해서 너네의 한심을 사도록 할게 내가 그냥 너네를 꼬셔볼게 한번 뭐 항상 나를 좋아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그냥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너네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볼게 그니까 러 우리 한번 뭐 이렇게 같이 뭐잘 해보자 그냥 뭐 이렇게 좀 오랫동안 가보 <웃음> 맛있겠다 <웃음> <웃음>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웃음> 맛있겠다 야 우리 술 먹는 거야 물 먹는 <웃음> 거야. <멈춰봐. 웃음>